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5절에 보시면 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이삭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이삭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의 영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졌다면 동일하게 믿음으로 부른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똑같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태어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상하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으셨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또 태어나야게 해야 된다? 왜 내가 예수님을 낳아야 한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표현 안 했죠.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낳는 법을 사실 몰랐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게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해왔어요.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 낳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종착지인 이삭을 낳게 되는,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이루시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언제, 몇살 때, 백살 때, 백 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백세가 갖고 있는 뜻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자기 죽음이죠 완전한 자기 죽음 속에서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검증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백세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 이게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 속에서 완전한 자기 죽음을 통하여 어, 믿는, 믿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에, 만나게 하는 거죠 실상은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쉬워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뭐 어렵겠어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이 뭐가 어렵겠어요. 실상 어려운 문제는 뭐죠. 이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태어나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어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지는 일이 어려운 거죠 왜 어렵죠 자기 문제 때에 걸려서 그래요 나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것이 이게 사실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서 백세가 벌어지는 완전한 자기 죽음이 벌어지는 일을 이 자기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이 이 문제 결국 믿음으로 죽어질 때 예수가 태어납니다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예수는 태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해도 내 안에서 실제로 예수가 태어나지는 문제는 믿음으로 내가 죽어질 때예요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벌어졌고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은 소개합니다 이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죽어져야만 예수가 태어나는 거구나 믿는다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성취되는 게 아닌 거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 이삭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츠하크예요. 그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음, 단어에서 이 같은 어근인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여기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크라는 단어에 똑같은 의미예요. 웃게 하시니 듣는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자크 하리로다. 이삭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 똑같은 그 이삭이라는 그그 그 이름을 통해서 웃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 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어, 그래서 듣는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 이이 이삭을 얻게 한, 이삭이 가져다 준이 하나님이 웃게 하신 이 웃음은 믿음으로 산 자의 결과예요. 사라는 자신의 생리가, 경수가 끊어진 줄을 알았어요.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리라는 것을 믿었던 자입니다. 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온 자의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것. 그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만들어낸 믿음, 웃음이 있었죠. 그 웃음이 에 그 뭐로 나타났냐면 그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얻게 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아, 이스마엘은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이에요. 그래서 잘 새겨 부르면 이 스마일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이에요. 성경이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과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웃음은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사실은 쉽게 얻어내는 웃음이었어요 이삭은 피는 물의 웃음이죠 사라가 90에 지금 이삭을 출생시킵니다 어, 출발할 때부터 참두 번에 걸쳐서 겁탈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여종 하갈에게서 사실은 또 모욕도 당하고 에,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오늘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에, 자손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웃음을 마, 만난 거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웃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웃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어떤 침략도 막아주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 그.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도 안 생기고 어, 교통사고도 없고 암도 안 걸리고 어, 그리고 어, 돈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걱정 안 시키고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시편 126편을 볼까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어, 이 말씀의 배경은 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70년 동안 그러다가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하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이제 다시 시온의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시온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온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 1차 귀환하고 지금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한 그것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감사와 찬송 시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온 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맛보게 했지만 하나님이 1차 2차 지금 2차 귀환을 통하여서 다시 시온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같았요 그러니까 꿈꾸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 이 어떻게 왜요? 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생활로 있었던 바로의 학정에 갇혀가지고 노예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출 애굽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정말 그 꿈꾸는 일 같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게 가당하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칼과 창으로 싸운 일도 없는데 어? 그 애국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이 되고 와 도저히 이런 일이요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우리들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칭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고레스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꿈꾸는 것 같았지. 어? 2절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들이 모여서 그그 그 돌아가기를 그렇게 꿈꿨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회에는 찬양이 넘치고. 문나라, 그 이방, 이방인들이 볼때 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큰일을 저들에게 했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5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에 남방이라네내부 사막지역을 말해요. 거기에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거기에 다시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돌려보내 주셨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6절과 7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과 7절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로 5절부터 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서 우리 포로로 어떻게 하지 었을때 시온 그 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초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저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 일이 진짜 벌어졌잖아요. 그 벌어진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지금 6절과 7절에 아 그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지 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런데 지금 내 현실 속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물몇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경험을 통하여 믿음으로 갖는 확신이고 그 확신이 오늘의 나에게 울음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것에 대해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이 절대 영광 없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끝은 승리예요. 영광이에요. 찬란함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반드시 태어나지는 고난과 역경과 환란을 통하여서 맛보는 기쁨이에요 눈물 을 없이 눈물로 어, 쏟아내지 않는 그래서 얻게 되는 쉬운 웃음 아니에요 이스마엘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믿음의 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라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 개척자,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의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믿음의 주께서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하셨는지 처리하셨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보자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아신 거죠 그 기쁨이 뭐죠? 네. 창세전 구속의 언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같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기서 약속하시고 동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미리 거기서 약속하시고 그 기쁨이죠.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살려내시려는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살려내실 거라는 그 기쁨, 그거, 그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삼이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 안으로 자기 백성을 드리겠다. 그 기쁨이죠. 그 기쁨을. 그리고 가까이에는 십자가 뒤에 예수 그리스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사탄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죽음을 죽여버리는 사탄의 그 권세라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파해버리고 그토록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로 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질, 그렇게 질식시키고 힘들고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 놀라운 그일그 그 기쁨 그 기쁨을 아시고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부활 없는 십자가는 거짓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에 맞아요. 그런데 부활 위에 서 있어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시기에 부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삼위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하신 교통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로 들어오는 이 기쁨 부활로 성취하시는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처절한 모욕과 아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부끄러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이 수치죠.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음 쓰지 아니하시고, 견디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아 계신답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웃고자 하십니까? 지금 당장 웃고 싶어요. 앞으로 웃고 싶어요. 네. 지금도 웃고, 앞으로도 웃고 싶죠. 내가 지금 웃느냐, 앞으로도 웃느냐. 좋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웃음을 선택하는 것. 그 이스마일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일은 근심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내가 만들어낸 웃음이에요. 내가 얻고 싶은 웃음이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한 나의 선택이고 나의 헌신이었고 나의 참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것이 가져온 결과물은 뭐예요? 슬픔이고 근심덩어리고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이 웃음은 믿음의 삶에서 주어진 웃음이고요. 이건 한마디로 믿음의 웃음이에요. 믿음의 웃음이라는 건 뭐죠? 예, 내 죽음. 내가 쉽게 얻고 내 욕망과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죽고 거기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앞세우고 여전히 그 예수를 들먹거리면서 내 꿈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웃음 속에서 웃다가 슬픔과 절망과 탄식과 근심에 묻혀버렸죠. 우리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무엇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울고 난 다음에 웃읍시다. 이렇게 쉽게 던질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슬픔과 울음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백세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견디는 이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지금의 내 슬픔에 함몰되어서 코를 땅에다 박고 울고 있는 우울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그건 믿음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맞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듣는 자가 듣는 자가 이 이삭을 사라가 낳았대. 어머머머머. 어? 그 이게 말도 안 돼. 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네. 라는 사실을 듣는 자가 그런데 그게 사실이래. 정말 낳았대. 다 함께 웃는데요. 다 함께. 여러분, 이게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한 개인이 믿음으로 자기가 죽고 그 자기 죽음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맞아서 웃게 되어질 때 이게 말씀으로 벌어질 때 말씀의 경험으로 나타날 때 예배 가운데 그 일이 드러날 때그 예배 공동체 안에 말씀 공동체 안에 그 일이 다 어떻게 돼요? 이짜크 이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일이 아니라 함께 우으리로다 이삭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여러분 신앙은 음, 개인이 할수 없습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는 것은 분명히 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 교회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개인이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명한대로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 분병과 분잔을 받습니다 개인이 할수 없어요 교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물이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가 함께 있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 이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가 그 인격적으로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듣는 자가 그 사실 앞에 같은 믿음의 역사로 함께 이치하크 함께 웃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믿음 공동체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저쪽에서 믿음의 역사로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나고 이쪽에서 그것 때문에 같이 살아나고 믿음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만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작정 안에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쌍방 예정을 하셨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선택받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버리기로 한 일을 또한 육이라고 하지만 예정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이 땅은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여전히 주장하고 다스려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온, 온갖 힘을 갖고 있죠 오늘 우리 10편 고백처럼 우리보다 강해요. 강한 자로 있어요. 그 강한 자의 머리와 이빨과 발톱을 다 깨부수고 승리하는 그 힘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 건데 이 일을 버리기 위하여 이런 믿음의 승리를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태어나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을 때그 안에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놓죠 자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믿음이 발화하고 믿음이 반응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하는 일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을 일으켜내시죠 그 씨앗을 발화시키죠 살아있는 씨앗 죽은 씨앗이 아닌 믿음의 씨앗을 성령은 무엇으로 발화시키고 일으켜내시죠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그러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 앞에 살아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외적 부르심이 있지만 내적으로 반응이 안 되죠 유효한 소명이 안 나타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나 왜 이것에 대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울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 욕심을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 거구나 라고 왜우리에게서 반응이 나오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시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받은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것은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속에서 왜 우리는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냐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냐고요? 왜 여기에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반응을 시작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만의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기서를 보세요. 룻기 1장을 보세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아라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말아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기쁜 자라 부르지 말고 나를 슬픔의 여인 슬픈 자라 그렇게 부르라. 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어, 어, 이 나오미는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합 땅으로 내려갑니다. 남편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내려가요. 거기서 어, 두 며느리를 얻죠 어, 모압 여인 오르바와 아, 루스를 얻습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모압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옵니다 며느리가 따라오죠 나 따라오지 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더 이상 또 자녀를 낳아서 너희한테 줄 수도 없어 난 이미 늙었어 따라오지 마 오르바는 돌아가고 루은 끝까지 따라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저는 따라갑니다 따라오죠 지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어, 나오미가 왔네 어 나오미야 돌아왔네 막. 어,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나 슬픈 자야 다 잃어버렸어 빈턴터리야 텅빈 인생이야. 남편 죽었고 아들 다 죽었어. 그런데 나오미의 이 한탄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 거야. 전능자가 나를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한 거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거야. 나오미가 이렇게 울부짖죠 여러분 믿는 자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하면 가운데 하나님께 욕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감히 어떻게 저는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또 용기가 생기죠 저는 너무 하나님께 서운한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목사로 산다고 인생을 내놨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우리 정윤구 집사님이 타는 벤치를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제가 뭐를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옥조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 고발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안 넘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실 문제 아닌가? 이렇게까지 싸그리 뺏어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나를 빈턴터리 되게 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짓밟히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왠지 서, 섭섭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베들레헴에 있었더라. 여기 나오미가 돌아 모압지방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여인이 있었죠. 이 며느리. 룻이 따라옵니다. 사실 이 룻을 달고 오는 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혹이에요. 베들렘에 갔을 때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도 질수 없어요. 자기 하나도 먹고 살기 버거운데 하나 혹덩어리가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그혹 같은 룻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룻이 기업무를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룻기 4장을 가보세요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 이게 이제 룻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이름을 주어 주되 그 다음 보세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런데 이 오벳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난아들이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대요.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래요. 실상은 누구예요? 룻과 보아스에게서 난 오벳이거든요. 근데 나오미에게서 난 아들이래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빈턴터리와 텅빈 인생으로 되게 했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피참함 속에 처했던 슬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면서 믿음으로 하는 모습을 나오미가 보여 내죠. 이 슬픔을 견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기업물을 약속을 성취해 가죠. 여러분 고난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 고난 없이 나오미가 모합당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경은 나오미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이 이세, 그 다윗의 할아버지는 나오미로가 낳은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서 난 아들이다 할때이 나오미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나오미에게서 난 아들. 그러니까 대체 나오미에게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은 반드시 누구를 낳게끔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인 거예요. 나오미에게서의 아들. 슬픔대 나왔던 아들. 고통은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고통은 슬픔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신자에게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외쳐주는 확성기예요. 예야 너 이 땅에 왜왔는것 같으니? 잘 먹고 잘 살라고? 어허.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애들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아이고야. 그거 아니야. 너는 창세 전에 나와 아들 사이에서 구속 언약 안에 십자가로 살리기로 약속된 자녀이고 내가 너 안에 믿음을 준 자로 이 땅에 보냈고 여기서 이 믿음이 바라하고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딱딱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고난을 통하여 유들유들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너가 이 고난 속에서 나의 뜻을 듣지 못하고 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울음에 잡혀서 우울에 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죽음을 통하여 태어나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울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일으켜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참고 십자가를 참고 견디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얼마나 정당한지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옳은지 배웠다고 그러죠 믿음이 심겨진 자는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믿음이 심겨진 자는 고통에 처하면 세상을 털어냅니다 믿음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고통이 더해지면 고통이 오면 자수성과 길을 택해요 아니면 자폭해요 우리는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인식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도 같아야 합니다 믿음이 심겨져 있기에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욕심을 두고 내 소망을 두고 내 꿈을 두었던 것을 정말로 털어낼 수 있는 아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구나. 사라에게서 벌어졌던 일, 나오미에게서 벌어졌던 일, 또 요백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성도인 부르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벌이고 있는 일이십니다.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합독합시다 함께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야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네. 믿음의 웃음이에요 어떤 웃음이에요? 믿음으로 산 결과의 웃음이에요? 믿음으로 산 결과로 어, 얻게 되는 웃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웃게 되는 웃음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웃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어, 웃는 웃음이에요 예수님을 낳는 웃음이에요 낳은 웃음이에요 어떻게 낳았어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 자기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물 주신 거예요? 고난으로 믿음의 주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를 똑같이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걷습니다 예외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의 포로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꿈꿨잖아요 그 꿈이 우리 안에 벌어졌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포로로 잡혀서 꼼짝달짝 못하고 멸, 영원한 멸망 속에 갔던,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냈잖아요 자 살아난 우리 안에서 지금 울며 씨를 뿌리는 지금 나의 고난 속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일이 끝일까요 이게 망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입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를 낳았고 이 고난 역시 예수를 더 깊이 장성한 분량으로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복된 역사구나 고난 무서워할 게 아니구나 죽음 어, 성도가 죽음에 대하여서 벌벌 떠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생명에 대해서 사모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죽음이 끝인가요? 고난 끝인가요?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여기 놀라운 말이 있죠. 이게 원어에도 똑같아요. 복수명사예요.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 마는. 사라가 이상 말고 또 누구 낳았나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대요. 그러면 이 사라가 젖먹이는 자식들은 누구예요? 사래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사라가 이삭 하나를 낳고 이삭만 젖물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젖먹이 이 자식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열국의 어미로서의 믿음의 백성들이죠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어요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태어나졌기 때문에 자식들을 젖먹이는 거죠 사라가 결국 누구를 낳았는가 나오미가 결국 누구를 낳았는가 오벳을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사라가 누구를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여러분 누구를 낳았어요? 현석경제님 누구를 낳았어요? 오드리를 낳았어요? 오드리 해번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자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라를 웃게 한이 웃음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웃음이지 믿음 없이 웃, 웃, 웃, 웃은 웃음 절대 아닙니다.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려낼 자들, 이미 믿음을 주어진 자들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그 하나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여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웃겨주시는 이삭이 탄생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는 복된 일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속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이 일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잘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과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웃는 일이 벌어지도록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더 사셔서 믿음으로 권고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다 이찌아크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의 웃음이 만발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믿음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웃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내가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런 웃음을 만들어냈던 것 그렇게 그 웃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거짓됨을 회개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닌 내가 선택하여 만들어내는 인간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웃음을 만나도록 내가 오늘 내 삶속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웃음을 선사하여 주시군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살아의 이 믿음의 시간, 나오미의 이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이 어려움의 때를 감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울며 시를 뿌리며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어들이는이 복된 일을 속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보살핌과 하나님의 안돈과 안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이 문제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 모두 다, 다 함께 웃는 말씀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